가나다다, 마바사니 아타. 형, 나 어제 어! 잠을 못 잤어. 네가 어. 주인공이라서 그렇잖아. 뭐가 주인공이 지금 m c 인 형이? 어 시작부터 살짝 어, 그러니까. 뭔가 12쪽. 어, 모닝 어, 잘생기시는 거예요, MC님들. 하루에 틀인가요? 승금은 어저께 그래도 오, 밤에 네. 그 조깅을 뛰었어. 그 조깅을 어. 했어. 아니, 딱 숙소에 이제 운동을 너가 어. 들어갔는데 아 얘가 무슨 쫄쫄이를 이렇게 막 입고 아, 네. 막 이렇게 입고. 야! 근데 너는 오늘 번지점프 뛰러 오는데 신발이 그게 뭐냐? 아 오늘 또 오늘 호시 씨는 저희가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준비해 준게 아니라 개인 사복으로 아 왜? 근데 궁금한 게 왜? 아, 개인 사복 갑자기 왜? 사놓고 안 입은 옷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웃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준비해 준그 확연한 차이다 자 그럼 우리 단체 인사를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뭐 어, 갑자기 또 단체 인사 드려 언제 단체 인사 드려 근데 요즘 고잉이 단체 인사 안 드리긴 했어 몇주안 나오더니 감 잃었어 감 잃었어 아, 근데 감이 잃긴 했었는데 가감 잃었어, 잃었어. 이런 걸로 하자. 아, 승아님면배드컬로잘 봤어. 그아 들어와, 너무 잘해. 내가 요즘 비밀의 숲을 보다 보니까 그런 그 스릴러나 그쵸, 그런 아, 범죄물 그런 인터뷰 같은 거 잘해. 무죄 가능성이 있어요. <웃음> 박성미랑 박민규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확실히 그 내가 빠진 모습들을 보니까. 제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전혀 없던데? 너무 재밌었는데 우잉 역대급 최고 재미라고 어. 난리가 난리가 역대급 재미 어. 야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아, 아무튼 아, 있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오늘 단체 인사 그냥 넘길게요 자 단체 인사를 저번에 했던 걸로 이렇게 편집으로 끼워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븐치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디노의 아이디어인 아참 아이디어 좋다 천고마비입니다 근데 천고마비가 고잉 세븐틴에 맞춰서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죠? 하늘이 높이, 높으면 높 마비가 오는지 지금 이, 입이 살짝 지다 마비. 입이 마비가 온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나는 검증이 됐어요 마비가 왔어요 천고마비의 뜻을 원래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번지점프에 오늘 근데 그 뜻보다는 우리는 그냥 하늘이 높으면 마비가 오는지 테스트를 뭐, 하러 마비 네 오늘 디노의 아이디어로 아그 디노 무조건 디노 해야되네 디노 해야 디노. 디노는 확장 디노. 아니에요? 원래 아이디어 낸 사람이 메인 아닌가 무조건 해야 돼 네. 근데 그렇다기에는 저희는 하고 싶어 했잖아 아니, 근데 그러, 하고 싶으면 아, 알겠는데 미간이 너무 징그리죠 안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이게 이게 햇빛이 나좀 세서 햇빛이 좀세 엿광인데 뭘 햇빛이지 햇빛이 뒤에 속데 곳에서 오는데 내가 저기 있는데 지금 카메라 님 제일 힘들어 살짝 넘어가 주시고 알겠어요 그 <웃음> 뭔말 했죠? 근데 <웃음> <이거>? <웃음> 확률이 예,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총 <웃음> 라운드당 2명씩 뛰어요 아,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6명 뛰는 거네요 네, 2 곱하기 3은? 3아 <웃음> 라운드마다 두 명씩 하는데 네네. 1라운드에 두 명, 2라운드에 두 명, 2명, 3라운드에 두 명이지만 1라운드에 뛰었던 두 명이 2라운드에도 또뛸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중복이 되는 게요. 근데 네. 안 뛰는 사람은 계속 안뛸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중복 뛰어났다. 너무 불쌍하겠는데요. 근데 올라가면 멋있게 뛰죠. 그거는 멋있게 돼야 돼요? 아 여기서는 뭐, 말할 어, 수 있겠어 야, 근데 정한 씨는 멋있게 뜰것 같아요 그냥 할것 같은데 오늘 뭐 민규 씨는 어제부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어, 지금 잠을 못 잤죠 콘서트 전날보다 떨린다고 네. 콘서트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다음 날 콘서트 하는 느낌이에요 아, 어, 무슨 아, 느낌인지 알겠네요 아, 무대, 무대는 무대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돼 있는 자세?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다른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된 도망치고 싶은 아니. 느낌이지 어쩌고 재밌어서 호감이, 호감이 사네요 아, 근데 뭐 제, 저한테 잘 보인다고 뭐 제가 빼드리고 음, 이런 게 아니고요 <웃음> 네. 본인이, 본인이 잘하잖아요 본인이 아무튼 오늘 저희가 안한 이유는 어, 쿠스 씨는 그 뭐냐 서바이벌 편에서 네. MVP라는 야.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쿠스 씨는 잘하긴 했어 진짜 아 잘하긴 했어 미스터 아, 핑글. 핑글 아 미스터 핑글 속상해요 같이 한 명이라도 더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았나 너 자꾸 까불어 아, 자꾸. 아 저걸 너무 잘해가지고 인정입니다라고요 <웃음>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어.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뉴스 그거 찍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저한테 뽑기를 들고 아, 오는 거예요 근이 친구야 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왜왜 왜, 왜, 왜. 입을 마쳐야 되는 아,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뽑기를 에이. 했는데 뽑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거짓말! 아, 어... 나 아, 뭐, 죄송한데 뭐 이거는 근데 공동한 게 있어요 에이. 뽑기 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 자체를 왜한 거야? 우리 뽑기안 했어 아니 그럼 내가 그 원래 서웨어를못 했는데 어떡하라고 아, 그럼 어. 13분의 1 형제를 살려준 거예요 얘를? 그쵸 그쵸 그쵸 에이 기차 에. 말이 안 된다 <웃음> 그럼 알아서 기차시고요 자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스펙터클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라운드는 사실 먼 뭔지 그냥 하세요 <웃음> 그에서왜 쳐다봐요 오랜만에 승승으로 MC하는데 승승 승승이요? 아 누가 엮는 잘해 아 승승이요? 승승장구예요 오늘. 승승장구, 승승장구. 승승장구. 두 원래 승승 같은 거 있었어요? 난 처음 들어봐 아, 옛날에 그 음악방송 쇼 챔피언 때 당연하지 게임으로 두, 저희 둘 조합은 처음인 거 <웃음> 만세 때 <웃음> 만세 때 이은 저희 조합이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두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금지어 인터뷰입니다 금지어 인터뷰를 합니다. 아 멤버들마다 1 분씩 개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그 금지어가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가요. 바로 땡.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바로 아좀좀좀 녹음했어요? 아, 아, 아, <웃음> 옆에서 환영해주는 거 이렇게. 아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 기분 나쁘시다고요? 이거 듣고 기분 어떻게 좋아요? 난 좋은데요, 왜? 승승 <웃음> 아, 좋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희가 뭐네 이런 거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네, 네. 하자고 할려 했는데 네. <웃음> 그거 생각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얘는 그냥 바로 끝내는 거잖아 아, 생각하 진짜 생각이 비슷하다 우리 야 민규야 야 바보야 민규 형 들려 야. 아이고 안 들려 안 들려. 나는 일단 처음에 생각나는 코리아. 코리아. 아니야 근데 결혼데서는 여기에서 약간 안 형식적인 안거 써야 돼. 아, 여기에서는 아, 아니요. 쟤네.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내이랑 다른 게 뭐야? 아니요. 아. 무서워 무서워?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오늘 번지좀부딪 수도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민규는 무서워요. 안, 안 무서워요. 어때? 야, 근데 방송 때 제가 하, 하면 해라는 말을 쓰나? 근데 이 오늘은 아, 안 나와. 오늘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쓰는 말들 너무 아니까 본인도 이제 짐작을 할 거야. 예상 맞아, 할 거야. 맞아. 저는 어때? 저는 좋다. 왜냐면 항상 우리 애기, 얘기할 때 그냥 나는 어쩌고저쩌고 항상 그치? 맞아. 그 이장면를 존댓말로 하면 자기도 이제 자기소개 하면서. 네, 저는. 우리는 티 내지 말고 1분 동안 일단 해질문들을 아 쭈르륵 해 저는, 저는 좋다 어, 바로 끝내지 말고 1분 동안 해서 뭐 성공한 건가? 했을 때 이제 아, 딱 누르고 곱쩍! 금비 하나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민규 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김민규입니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키가 큽니다 <웃음> 재미를 포기했네, 오늘 <웃음> 그만큼 하기 싫다는 거지 민규 씨의 꿈이 무엇인가요? 잘 되는 겁니다 야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말을 굉장히 짧게 짧게 하시길래 만큼 큽니다 <웃음> 에? 키만 크다고요? 질문과 상관없네요 <웃음> 아 끝났습니다 아아 근데 질문과 상관없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나 지금 상관있는 말한 거야 키만 큽니다가? 그러니까 말이 짧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키만 큽니다 키만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좀 의심되는 게 나도 의심돼 솔직히, 솔직히 의심돼 제시였을지 들었죠? 어, 뭐, 또 야, 또 들었어. 들었어? 이거는 음. 야 이거 솔직히 좀 의심되긴 해 자기소개하는데 그렇죠. 저는은 어, 안 솔직히 있다고? 좀 의심되긴 해 솔직히 모든 대화에 그 앞에 저는을 다 뺐다고? <웃음> 갑자기 안뺐다 아니 안 근데 진짜 아,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웃음> 야진아 아, 그렇긴 하죠 예. 야, 솔직하게 말해 내가, 뭐, 내가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줄까? 내가 내가 말해 내가 뭐 들었으면 내가 여기 수능 여서 건너갔다고 수능형으로 자 라운드 3까지 있으니까 저는이야? 일단은 수능까지 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다 근데 <웃음> 와야 진짜 이어 야, 진짜 했네 위험, 진짜 위험했어요나 앞뒤를 가득 내그난 솔직히 뭐합니다도 불안했어 <웃음> 저는 하려했어뭐하려했겠지 저는 뭐 오, 잘했네 나 빨리 빨리 해줘나뿅나 상관없어 호시야 아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안 들려 순간이으로 뜨끔 거야 하아 하자 나는, 나는, 나는. 저... <웃음> 하자 하는하 하자 하하는하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 하자 하 하자 아니야 호시는 약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너 같으면 어 그냥 뭐 하겠냐 아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야, 지금 상황에서 너 지금 기만큼 영원인데 <웃음> <이런 거 있는데 웃음> 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제 내가 지금 제일 한번 포기할게 미안하다 진짜. 호시 씨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호랑이의 시선입니다 호랑이의 시선입니까? 이름 <웃음> 호랑이의 시선이 뭐야? <웃음> 말을 자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잘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시입니다 어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김치요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맛있어서? 오 뭐, 뭐 인터뷰를 어? 되게 못하는데? 그치지 근데 너 걸렸어 e l l i n g you, I'm not t e 서아 i n g you, I'm 빨리 t telling you, I'm not t 빨리 l i n g you, I'm n o 아니 아니. 아니 n g you, I'm not t e 뭐 l 는데 g y 였는데 저는 저는 telling you, I'm not t e l l i n 는 너무 어렵 m n 아 t t e 너무 i n g you, I'm not telling 그냥 u I'm not t e l l i 아 g 많이 쓰는 거 같아 아니면 어릴 때 어디서 사셨죠? <웃음> 보내게 그냥 아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거야, 그거는 오늘 제일 밉상한테 하는 게 나을 거야. 생각아 생각아. 그건 어때? 네가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엄청 작게 하는 거야. 안 들리게. 어좋다좋다금지어를 뭐라고 주고 그래 우리가? 뭐? 어, 좋다좋다아 내가 내가 질문을 애매하게 할게. 아 재미있을 것, 것 같아. 어 아, 걸리고 안 걸리고 따라서 어. 재밌을거 같아. 재밌을 자 가자.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자 인터뷰석 앉아 주시고요. 보벌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노 벌써 고향이 어딘가요? 뉴욕입니다 어 뉴욕 뉴욕에서 하고 또 어디 사셨죠? 아 뉴욕은 출생지고 네. 제가 고향으로 느껴지는 곳은 홍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약간 스피드 있게 가보겠습니다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기분 나아지면 어떻게 생각할까 네? <웃음> <웃음>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기분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좀더 빨리 가볼게요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 겹할 수 있다면 뭐해하겠습니까안 들려요 뭐야 뭐야. 끝났습니다 아 보노 씨 안타깝게도 <웃음> 뭐라고요? 아일 그래서 일부러 그런거야 아니 자꾸 이사하게얘기하기놈왜 저러는 건가 했는데 일단 확정이고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바로 준씨 가시죠. 준아 가자. 쟤 왠지 질문하면 중국어로 대답할 것 같아 중국어 네, 근데 중국어는 너무 무한이면 더야 중국어를 아야 하면 아샤 하는 거고 미샤 샤모 링즈 아니 재밌긴 <웃음> 하다, 아니, 하다 아니 걸리고 말고 떠나서 어. 재밌을 것 같아 처음엔 한국어로 질문하다가 걸리고 말고 떠서 재미를 한 가보자 어, 그래 중국어 아, 재밌다 재밌다 자준씨준씨준씨자시작해볼다 어, 공통 질문인데요 띄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웃음> 와아 쫑! 쫑! 쫑! 쫑! 쫑! 쫑! 야! 우와아아아 누구야? 아, 이인어야 누구 아이디어였어? 형이었어? 와 천재다 진짜 바로 나왔어, 와 와, 세븐틴 무섭다 와 나는 놈 위에 이게 뭐야 나는 너 위엔 더 없어. 더 없네. <웃음> 그 미끼가 초쪽인데 이렇게 잡아. 이게 뭔가. 던질려다. 아 주세요. 아, 정한이 형한 번만. 아까 그러니까 뭐두명 이상에서 걸려준 상황인데 뭔가 심리적으로 정한이 형한번그 해보고 싶어. 정한이 형 제대로 꼈지. 이한번 반쯤 뺐을 수도 어, 있어. 반쯤 뺏을 수도 어. 있어. 아니 우리 우리 멤버 형을 저렇게 안 믿는 거야 우리. 근데 안못 아, 믿을 만해. 안 믿을 만하지. <웃음> 안 믿을 만해. <웃음> 자초한 일이지 어왜 <웃음> 웃어, 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딸려 <웃음> 이거는 약간 미끼인데 내가 이형 어제 생일 선물을 사줬거든 나한테 잘챙겨준다 말이야 갑자기 나한테 잘해줬었어 그래서 최근에 가장 고마운 멤버가 누군가요? 했을 때 순간이에요 아니야 호시 형이야 아니, 최근에 가장 고마운 멤버 하면 그래도 호시 형이야 아 그래? 알았어 <웃음> 얘가 질문하면 얘한테 말할 수도 있겠다 저는 승관이 나 이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승관할까? 차라리 유도 질문이 승관이 날까? 그래 안 나가면 이제 그만큼 너를 고마워하지 않는 거지 아 끝났어? 네, 네. 알겠습니다 스, 스피드하게 끝까지 자기소개 해주세요 벌던? 뭐라고? Pardon?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네가 이러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웃음> <웃음> Let me introduce yourself <웃음> I'm Jung <정한>. Han. <웃음> You're n g h a n Yeah 음... 하인은 왜 이렇게? You're l i y e s You're share. like favorite member Ah, uh, favorite member is... 어... Uh, <웃음> 승관 Oh...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show! s h o Show! Why? Show, why? why? <웃음> 이바리멤버에왜 아, 저를 고르셨어요? 생각이 안 났어 아 그래? <웃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재밌는 거 알아 얻어 걸리는 게 나은 거 같아 세븐틴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다섯 곡 얘기하세요 했을 때 그냥 다섯 그곡 중에 한곡 걸리면 걸리는 거야 아 거. 그래 그래 와, 너무, 어리, 너무 어렵지 않아? 아니야 그래. 재밌지 피하면 피한간 거지 세븐틴 곡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얘가 못 맞추면 자기는 알아서 잘 그래, 피해 나도 승관이 멤버가 13명인데 어떻게 될줄 알았어 <웃음> 세컬, <웃음> 세컨라이프 하자 세컨라이프. 세컨라이프 세컨라이프 아 세컨라이프 세컨라이프, 세컨라이프. 세컨라이프 하겠지? 오케이 okay, 하자. 레츠 고. 좀 오래 걸리네요. 아, 죄송해요. 지금. 가겠습니다. <웃음> 시작. 노래 하나 써 줘요. 불러 주시죠. 같이 가요. 음. 아. 아, 들어왔다. 아, 아, 아, 아, 그래. 아. 그러면 세븐틴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다섯 개.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요. 왜왜 이렇게, 이렇게 <웃음> 긴장하셨어요? <웃음> 존댓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네, 편하게. 네, 네, 아주 나이스. 아, 네네. 웃음꽃. 오. 좋죠 좋죠. 어, 웃으면 어때? 어. 캠퍼요? 사랑죽지? 네. 단체곡 위주로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보컬트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딱 하나만 네, 네. 보컬트 노래 딱 중에 20이요 20을 20.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우정 형은 뭐좋아하죠난 바람개비 바람개비 아무래도 낫지 바람개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났다. 지습니다 뭐예요? 아아 제주의 뭐야? 세컨라이프 아 세컨라이프? 아 뭐야 아니 근데 나도겸이 저렇게 긴장하는 모습 되게 간만에 본다 나 근데 도겸이 유행가 나올 줄 알았어 일부러 수록고막 사람 옛날 행달, 했던 걸로 연규야 아, 아, 진짜 사람 앉자 되게 말해 괜히 사태, 우리 살 필요 없어 뭐, 뭐, 뭐, 뭐, 뭐. 진짜 별로 재밌는데 야 원우 그거 어때? 자기 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는? 쇄골? 아예 근네 그런 말안 하는 거 같아 이 뭔가 말버릇이 없나? 말버릇이 좀 재밌을 거 같은데 말을 잘안 하잖아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않아? 그냥 하자 그냥, 그냥 그냥으로 가볼까요? 야! 야! 어르신 왜거알왔어요 왜 야! 야! <웃음> 시작 <웃음> 식사는 하셨어요? 예. <웃음> <웃음> 맛있게 드셨어요? <웃음> 예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 아니요 아니요 안 아파요 쉬린 줄 알았습니다 <웃음>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 우리 뭐 했죠? 어제 저희 그... 뭐냐 뭐있냐 그죠? 아, 안무 영상 촬영했습니다 <웃음> 어뭐 어땠어요 그거 찍을 때? 좋았어요 음. 질문 고갈이다 <웃음> 번디 점프 무섭진 않으세요?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게고 만약에 못 뛰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뭐 속상하게 집에 가야죠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럼 속상하게 <웃음> 앉아 속상하게 그럼 옆자리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렵다, <웃음> 네, 어려워 간다 나가 진호? 나는 그냥 남 죽이려고 생각하지 말자 오늘은 그 나도 그냥 안전하게 <웃음> 안전하게 갈래 야 그냥 제, 쟤를 야 지노.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뭐 그런 저런 걸로 했겠지. 어서 아... <웃음> <벌써> 다 한다. <웃음> 그냥 해라, 어? 그냥 해. 귀현 어? 씨 특별히 2분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똑같이 해. 게요 밀렸다, 미렸다 시작. 밥은 드셨어요? <웃음> 네. <웃음> 이거 안 쓴다며? 너무, 너무 시간이 너무 시간이 끌어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참 상하네 호스가 호스야 아 정말 어, 어, 어, 야, 너무 어, 재밌었어요 너무... 슈아 씨 가시죠 은근히 네. 휴양이 중국어 할거 같지 않아? <웃음> 갑자기 아, 또 중국어? 어. 초반에 안 하면 유도 질문을 계속 해줘고 아, 유도 질문영어는영어 좋아하는... 질문하면 그냥, 어, 그냥 영어로, 질문은, 영어로, 질문은 영어로 대답할 거 어, 같아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똑똑하네스아씨 질문해주세요 하이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h. Let me introduce yourself. 캐니 인트로듀스 해줄수 있어? 너무 창피하니까 이건 다시 웰컴 인트로 주셨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웃음> 이러 거면 나 지금 번나 <웃음> 지금 번지를 뛰고 싶어. <웃음> 너 절대 해 주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웃음> 너무 창피해 지금. 죄송하세요. Uh, can you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Joshua. <웃음> I'm from Los Angeles. <웃음> <웃음> 혹시 다른 언어로 인사 를 한번 해줄수 있나요? <웃음> 할수 있는 언어를 다싹다넣어그 <웃음> 아, Hola, me llamo Joshua. Uh, h o 하 was 3초가 지났기 아 때문에 아아아 영어로 질문하면 중국어 할줄 알았는데 영어로 했네 그래도. 형은 그냥 긴장을안 했네 <웃음> 나왜 게임 편하게 하고 싶어 <웃음> 우지뭐 할래? 그냥 대답할 것 같아 좋아하는 카페 음료 있어요? <웃음> 아, 저 카페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로 갈까요? 그래요 야! 우지 씨 예, 네. 저 살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왜 그래 자꾸 혼자서 소원권 자기한테 쓸까 봐 <웃음> 아까 서 녹화 전에 소원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깨알 로필하네 어 인생 아. 이렇게 사는 거야 시작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요 번지가 기 뛰고 싶으세안 뛰고 싶으세요? 높안 nope. 아, 뛰고 싶긴 했구나 <웃음> <안 웃음> <웃음> 고성호프증 있어요 아닐걸? 니오 좋아하는 음식이 혹시 있나요? 글쎄 아니뭐 <웃음> 지금 쓰도할 말이 없어 <웃음> <웃음> 아. 좋아하는 카페 음료 있어요? 아, 좋아하는 카페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드세요? 아, 거미, 제가 먹는 모습을 아, 아, 아, 진짜. 먹는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한번안 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은 민규 씨 좋아하죠? 얼주가 얼주가 <웃음> <웃음> 까마귀 좋아해요? <까마귀 웃음> <까마귀 웃음> <좋아요>? 까까? <웃음> 야, 야, 야 까마귀 대답 잘한다 까, 까 끊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야, 우지 형 잘한다 뭐 했어? 뭐 했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너무한 것 아니야 필차적으로 안 하고 싶다는게 느껴졌어 아니, 얘 이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처음 들어봤어? 아. 아니, 아. 좋아하는 까마 가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굳은 의지를 봤어요 네, 저 얼죽아입니다 아, 예. 오히려 저희는 안무서워서 편하게 얘기할 것 같았어 오늘 날씨 뭐, 오늘 뭐 폐경, 풍경 이런 거 물어보면서 추워요 추워요 가자, 추워요 추워요 가자, 추워요, 추워요, 가자, 추워요. 야 에이사 응. 날씨 어때요? 날씨 좋아요 보이점프 뛰고 싶어요? 하면 해요 춥잖아요 오늘 많이 어 그쵸 추운데 괜찮요 <웃음> 존댓말 하시고요 반말 하실 거예요? 둘다 하나만, 하나만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반말로 가세요? 추워요? 안 추워요? 반말로 하실 거예요? 그냥 그냥이요 오늘? 그래 야, 됐다 너저 가라 저기 저 <웃음> 가라 남은 멤버들 일단 손 들어주세요 다섯 명이네 아, 여기 홍삼 한번 가 홍삼 아 맞아 신남에서 봐봐 홍삼만 나오면 그래 오늘... 아 뭔가 한번좀뛰어보고 싶기도 하고 막상 안 걸리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막 아, 아, 내가 하고 싶다 또 이거 또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래, 그렇다는 거지 그래, 내가 막 이거 자, 빠르게 갈게요 좀, 좀 많이 빠르게 빠르게 갈게. 스피드 있게 하세요 아, 스피드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아싸 홍삼 M V 바이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아싸노 <몬> 아닌가 아싸노 <너몬> 아싸노 no.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브 아싸노 아 어? 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안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싸노 아노 아싸노 아싸노 아아 야, 호스트! 야, 호스트가 튀네, 호스트가 튀요 천고마비 번지점프의 아.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고요 야오. 자, 두 번째 네 명이서 할까요? 하는 게임 눈치 게임으로 갈게요 눈치 게임? 네 명이서? 오. 저희 피디님이 시작해 줄 겁니다 시작해 1! 2! 참안 되니까 이냥 말복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무서워? 아직까지는 안 무서워. 아니, 야, 우리, 옥상에 있는 애들 같아 쟤네들 겁이 없다안 무서워. Say, ho, ho, ho, Say ho, ho. ho, ho. Say, seventeen, seventeen. a y ya. Timmy, up, daddy. t 다 m m y up, daddy. Timmy, up, d a d d 우와! 와와 도겸아! 못해! 저... 아 우리 도겸, 민규 꼭 걸려야 되는데 진짜 저... 재밌잖아 야 민규 정색하네 이거 게... 말도 서운해하면 어쩌자는 거야 <웃음> <웃음> 우와 무서워! 와 어떡해! <웃음> 와 진짜 무섭겠다 아... 야! 형할수 있어 야! 야야 눌다야 정한영이 저 정도면 안 돼. 야 정한영이 저 정도면 형, 우리 진짜 못한다야. 야. 우리... 야 심장이 너무 빨라. 자 심호흡해 심호흡해 심호흡 심호흡. 정한영 할수 있어. 야, 야 디노야. 어할수 있어. 야, 형, 형 힘내자. 좀만. 형 뒤에 잘 묶여 있지? 어잘 묶여 있어. 완전. 나 옛날에 해병대 훈련 가서 레페했던 거랑 다르구나. <웃음> <목소리> 우와 미쳤어! 와, <웃음> 와, 와 아뇨 진짜 못한다니까? 이거이 우리 못하는 거야, 저거는 못해, 저거는 못해, 우리 못해. 저 할게요. 자, 가운데 셉니다, 고마워. 가자! 자, 고, 멤버들아 진짜 사랑해! 아, 크게 났다. 야, 어때? 야, 아뛰면 괜찮은데. 야, 위에서 너무 무서워. 형, 지금 진짜 천사 같아. <웃음> 진짜 형, 천사 이제야 천사 같아. 천사 같아. 와, 저 매달린 데 너무 무서워. 와. 민계 걸리면 좋겠다. 야, 이제 다음 게임 해도 필사적으로 한다. 저는 인간의 머리로 할 상상을 할수 없는. 아. 야, 아니, 뛰면은 후련해 그치. 3초 으 하고서 괜찮은데 뛰기 전에가 그치 미쳤어 그렇지 어, 어. 위에서 게임했을까 봐아 <웃음> 근데 그러면 너무 <웃음> <웃음> 싸울 수도 있어 안 졌다고 <웃음> <웃음> 이게 나 홍삼 이안 보였어 <웃음> 아 근데 재밌긴 재밌다 뛰니까 재밌다고 그치, 근데 재밌지 재밌지 내 아, 네 발로 뛰는 게 이게 안될것 같아 그냥 이때가 제일 <웃음> 무서워 내 이때가 발로 서 있는 거 보다 <웃음> 어. 이거, 어, 내 무게가 <웃음> 간다. 어. 와, <웃음> <웃음> 아, 나 입술 짝짝마르 와, 진짜 입술이 바짝 바짝 마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때 이걸 한다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막상 다가오니까 되게 긴장이 안 돼. 아, 잔아,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하면 해. 하면 해. 하면 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파이팅! 어? <웃음> 그래 네가 얘기한 번지점프야, 디노야 어때? 와! 정한이 형 이런 기분이구나! 저기를 서야지 이게 와!가 나오네 너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열정이랑 겁먹는 거랑 달라, 이놈아! <웃음> 오케이 디노야. 디노야, 가자! 너 자신을 깨라! 네. 우리 형들 사랑해! 우리 형들 사랑해! 우리 형들 사랑해! 우주인 우주인 같은데. 우주아우주우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들을 달리던데. 와, 쟤왜 이렇게 벌레 같냐 <웃음> 아니, 왜 돈벌레 같냐 정환이 매달리했을 때 천사랑 해놓고 쟤는 벌레랑 <웃음> 그러면 쟤뭐하 되냐 너무 차이 난다 미안한데 <웃음>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겁 없는 둘이네 거의 어, 나는 원래 높은 거에 겁이 없어 나 진짜 별로. 뛰어보고 싶다 얘 디노 진짜 빨리 뛰었다 나 진짜 저거 뛰면 내 자신을 깨는 거다 진짜 다음에 어. <웃음> 또만나 진짜 나는 이게 거의 그 사전적 의미가 뒤돈 줄 알았어. 여러 해 묶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웃음> 야, 구닥다리! <웃음> 이 정도면 그냥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닥다리가 풀 네임으로 가면 구시고 이름이 닭다리네. 아니지, 응. 영어질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어, 약간, 아,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구닥다이구닥다구닥다이구닥다구닥터